<웃음> 뭐야? 다리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다 다리... 아, 날씨 오늘.. 하고싶어아리 위에 자자자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뭔가 살짝 느낌이 오지 않아요? 성수동 하면 뭡니까? 카페거리. 성수동 하면 뭡니까? 서울, 뉴트로 골목이요 뉴트로 골목이요? 네.. 아, 오케이 알아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성수동 하면 여러분 카페거리인데 브이로그 많이 찍잖아요 요즘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많이 찍는데 여기서 찍으시면 그냥 감성 브이로그 그냥 뚝딱 나옵니다 어떻게 병관 씨 여기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시있어요 브이로그보다는 네네. 그냥 먹으면서 즐겨야죠 그렇죠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담아야지 근데 우리가 나 진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네. 그 감성을 한번 살려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주는 거 같아요. 오케이. 아 좋죠. 좋죠 진짜 좋죠. 그 여기서 찍은 그 사진 그대로 우리가 SNS에 업로드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습니까? 오, 괜찮습니까? 네, 좋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좀 어떻게 분위기 좀 괜찮은 곳한번 찾아볼까요? 아저 오면서 방금 약간 막 네온 사인 이런 거 앞에서 찍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여기서 한번 찍어봐도 돼요? 여기요? 네. 예. 형이 딱 그린 예. 것 같은 그림들이 딱. 한 번만 그냥 저기 예. 막 찍어도 이쁠 것 같아. 막 찍어도 이뻐요? 아니 이 배경이 되고. 아, 아. 또 말도 오해하시게 또 그렇습니까? 뚜루두룬 뚜. 뚜르두루. 아, 아. 아니, 잠시만요. 그걸 아, <목소리를 목소리를> 찍으셔야죠. 아, <목소리를> 원래 이렇게 하면서 아니, 자연스러운 아, 고 찍으셔. 이게 뭡니까, 지금. 오, 좋아, 좋아. 뭐 있어요? 연예인인가? 어딘가요? 카페거리 왔는데 또 맛집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정말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저 믿고 따라 가보시겠어요? 오케이. 저 여기서 응. 한장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응. 여기서 응. 한장 찍어드릴까요? 아이 귀여운 차하고 있네. 귀여운 차하고 있네.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가서> 안아 <웃음> 여기서 같이 찍어줘야지. <웃음> <웃음> 괜찮은가요? 괜찮데?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뭐야! 다리 200m 아니야? <목소리> 아, 다리 200m인데? 이제 제가 말한 그 베이커리가 거의. 아, 나 사진 찍해야 되는데? 아, 와우씨. 어, 아. 미끄럼 주기 에서 찍으실래요? 아, 아. <목소리> 아 와우씨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어디요? 아, 근데 여긴 전봇대도 이렇게 느낌이 있네. 오, 진짜. 전봇대. 이거 아까 와우씨 스타일 아닙니까? 빈티지.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옷 가게도 있고 그러네 아, 그러게. 여기 저녁에 오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어? 어 여기에요? 음 혹시 말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아 혹시 어, 그럼 저 백.. 저 아, 이 어, 백.. 어 여기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가 백초에 있네 여기도 인스감성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 킹 와우 이렇게 멋있는 척을 뭔가 세상 멋있는 척을 다 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아, 내 가게다 와우 나중에 이거 빅토리아 베이커리 사장님 보실 텐데 <웃음> 아... 사아 <웃음> 예. <썸나? 웃음> <웃음> 와우 씨제 너무 현실적인 비율로 찍어드렸네요 와우 씨 현실 비율 <웃음> 지금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잠시만요 일단 한입 먹자 한 입만 그래, 먹고 시작하자. 시국이 먹 번. 오케이. 금강산 다시 먹나 이게 솔직히 진짜 맛있을 것 같지? 맛있어. 아 냄새가. 아니 우리가 오늘 어쨌든 우리 성수동하고 서울숲 골목길부터 금방을 이렇게 다 돌았잖아. 응. 어땠어? 오늘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응. 되게 예쁜 게 많으니까 응.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좀 충격적이었어. 나 서울숲이 그렇게 큰줄 몰랐어. 음. 진짜 깜짝 놀랐어. 나이 형이 그 얘기라는 거야. 거기리가 있다고. 무슨 사슴이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서울 앞에서 끼리가 어디 있어? 토끼는 없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있다 있다는데? 응, 난 진짜 있대. 사슴은 나 봤는데. 소은거 같은데. 진짜 있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여기 오자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진짜 되게 유용하네 이 근방에서. 어. 여기가 이거 뭐야? 이거 와. 뭐, 상큼하다고? 음. 레몬 슬라이스. 맛있지? 브라우니도 진짜 찐해. 여기 장난 아니다. 처음 먹어보는 같 카페거리도 너무 예뻤고 그 가죽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어. 아, 찐진 아, 이거, 이거... 에이! 아, 이거 있다는데? 이거 있다는데? 바람에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정말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온 거거든요. 뭔가 요즘 한참 또 컴백 준비 때문에 바빴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날도 너무 좋고 성수동을 사실 직접 이렇게 제대로 와본 게 처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해요. 되게 네, 힐링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동네에서. 동네. 어떻게 본인의 이제 또홈타운을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신 개월밖에 지나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또 바뀌었어요. 네. 서울숲에서 다시 살수 있으면 살고 싶어요. 네. 네. 뭐 약간 좀 몽골인 것 같은데? 진짜 <웃음> 몽글인것 <아니, 웃음> 같은데? 좋은데 이제 네. 예전에는 그 한적한 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음. 지금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다 보니까 음. 그것만의 음. 매력이 있지만 저는 좀 한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이런 걸좋아하고어떡했잖 뭐라는 거죠?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또 에이스와 함께하는 어골마돌 성수동 그리고 서울숲 함께 또 한방을해 보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저희가 보여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 많으니까 꼭 한번 와서 체험을해 네.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여기리스 네. 감사합니다. 억울마들 많이 사랑했어요.